하파가 됐어. 여기 머리가 이렇게 없어. 여기 뭐가 틀렸어, 이거 봐요. 위에만 보면 은 날씬해요. 얼굴 반사가없어 어떡해? 안 나오고 있잖아잘 나왔네. 잘, 잘, 잘, 잘 나온 뭐? 거 아니야? 잘 나온 거죠? 잘나왔네 잘잘 네. 근데 이거 몇호 말았어? 요 앞, 3, 호 2호 말았어. 아, 굵게 했구나. 잘했네. 여, 여기, 2, 호 2호? 여기 군대는 3, 호 2, 호 2호. 그 뒤에 3, 3, 3, 3, 3. 3. 그치, 여기는 좀 강하게 말아야지. 응. 그 여기 테두리 2. 테두리는.. 테두이리이라고하게 해야 돼이라고떻게 해야 돼요?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 앞머리 어, 어, 어. 올려야 되겠네. 이거 어떻게 해야 요 이거 어떻게 해야 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요 이거 게 해야 이거 게 해야 돼요?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게 너무 뻗치 이거 여기가 해야 이거 어떻거어 아니면 야이덜먹떻게거야약 이거 거야이 똑같이 말하는데 여기 컬이 예쁘게 걸렸는데 끝트가안 말렸잖아. 이럴때는 이거를 이렇게 빗질을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쪼 해놓고 이렇게 뻗치는 데를 가위로 쭉 잘라버려 그냥. 아 그냥 가위로 잘라요? 어. 저거 남자들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해요. 뻗치는 거 싫어하면 거기 잘라줘야 돼. 그냥. 여기 뽕이 아주 잘살아서 두피가 안 보여. 요 그냥 말려는데도 아주 네, 소중한 근데 그거 안 하면 그냥 스틱으로 꽉 꽂으면 잘안 벌어져. 근데 더 많이 안 벌어지게 아예 살덩어리까지 그냥 파바로 네. 할 때는 그렇게 찌게로만 하는 거야. 손이 그래서 망한 머리라고 이상하다고 끼다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계속 보면 볼수록 너무 망했는데. 익숙해서 그런 거. 근데 안한 거보다 낫겠지. 가져와 봐봐 아 이거 두피 장포로 장포. 음. 아 세이 혹시 탈모방지 장포로 지금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커버가 생긴 거예요? 그치 그거 흰색으로 되 있는 게 바뀐 거지 이제. 나랑 머리가 비슷해. 저 집이랑. 아? 네. 내가 달랐어. 나좀 아, 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느꼈어. 거울로 보는데 고데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 지금. 뿌탈이 있어. 뿌탈. Oh, my God. 전주 고대가 왜 이렇게 안 내는 150도로다가 하면 대고 안 되고 150도로 <웃음> 되고 싶어 <싶더라도. 웃음> 어 이상하더라 딱1 그래도 2시간 걸린다니까 그, 타, 자꾸 나 자꾸 어떻게 지 어떻게 지시간좀같아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빠마를 말아야 돼말다 아닌 같은데 하면서 다시 풀고 다시 라다 다시 말 그러다 머리 상하는데 还有一厅 <laughs> <laughs> <laughs> 재미는거 u you know.